좀 사실 깜빡깜빡요 이거 할때 같이 일할때나가아요 이거 안쪽, 안쪽. 아니, 위로우인데 그럴 때 나가도 더오 형, 이번에 한번 저희 둘이 나갈 때 위비로웨이 네. 뭐 이때 한번 나가봐요 저희 둘아안올라 준비하는 거고, 중간 멤버들도 약간 아. 이런 거에 네. 너무 그냥 가만히 이손 올렸는데. 아,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 색상 치는 거 괜찮아 했는데 여기 손 올렸어 손 이렇게 내면 손가락 아못 아, 발리겠어 도겸이야나오한만리어찍히고 <웃음> 표정이. 2초 동안 표정이 아, 아, 아, 다시 있어. 아, 아, 아. 볼게요. 보자. 왜이야? 왜 이렇게 행복해? 진짜 웃지 말자. 멤버들 <웃음> 얼굴 <웃음>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아우냐 진짜.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호랑이야! 호랑이야! 호랑이야! 퐁지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해야지? 여기도 할 멘트가 없어 넌 눈이 좋은게 너무 웃